26. 빈털터리가 된욥 옛날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단다.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큰 부자였지. 욥이 살던 곳은 가나안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었어. 바로 우스라는 곳에 살았단다. 욥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 욥은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더 많은 낙타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욥은 자녀도 많이 있었는데 아들이 일곱 명, 딸이 세 명이었지. 욥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단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도와주었지. 어느 날 나쁜 천사인 사탄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단다. 욥을 보았느냐. 욥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세탄이 대답했단다. 욥을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자녀도 열 명이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욥이 가난해진다면 하나님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욥이 가난해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단다. 어느 날 요, 요비 요 집에 있을 때였어. 요비 하인 한 명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달려왔지. 주인님 아주 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이 소리쳤단다 저희는 들판에서 나귀와 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짐승들을 모두 잡아가고 하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저만 간신히 도망쳐왔습니다.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하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단다.그 하인이 말했어.주인님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그 바람에 주인의 양 떼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이어서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와 이렇게 말했어.주인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인님은 낙타들을 풀어놓은 곳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들의 낙타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인이 달려왔던가. 그 하인이 말했어. 주인님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 아드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결국 집이 무너지면서 주인님의 자녀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욥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단다. 소도 없고, 나이도 없고, 양도, 낙타도 한 마리 없어. 게다가 자식들까지 다 죽고, 한 명도 남지 않았어. 이제 욥은 하나님께 화를 낼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할까? 아니란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 욥이 말했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주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 하지만 지금은 나를 다시 가난하게 만드셨어. 그렇지만 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사탄의 생각은 보기 좋게 틀려버렸구나. 욕은 비록 가난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어느 날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지. 요비 비록 가난하게 되었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잘 보았지? 예, 사탄이 대답했어. 요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비는 지금 건강합니다. 만약 요비 아파진다면 그것도 아주 많이 아프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 과연 네 말대로인지? 한번더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얼마 지나지않아욥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것도 아주 많이 아파졌지. 온몸에 아주 더러운 종기들이 가득 생겨났어. 안 아픈 곳이 없이 온몸이 아팠단다. 그리고 진짜 많이 가려워했어. 욥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단다. 욕은 더는 자기 집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 집을 나와 마을에서 떨어진 운막에서 살았단다. 모든 사람이 더럽다며 욕을 상대해 주지 않았어. 욕이 사는 운막 주위를 지났다면 사람들은 아예 빙 둘러서 돌아갔단다. 욕의 아내가 욕에게 말했지.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지금은 이렇게 병까지 들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욕은 이렇게 말했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욕의 친구 몇 명이 욕을 범,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왔어. 욕을 보자 모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힐 정도였지. 저렇게 더럽고 병이 들어 아파한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친구 욕이라고? 친구들은 생각했지. 요비 갑자기 이렇게 아파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혹시 요비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친구들이 요비에게 말했어. 요, 자네가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을 한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자네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심한 병까지 걸리도록 하실 리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한 나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욕, 자네가 한 나쁜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단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나쁜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욥은 잘못한 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욥은 친구들에게 화가 나서 말했단다. 지금 그 말은 전부 틀린 말이세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항상 사람들을 도움에 살았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는 나도 정말 모르겠어. 곁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하서 결국 욕의 머리는 뒤죽박죽이 되었단다. 생각을 똑바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욕은 아주 멍청한 말을 하기 시작했단다. 욕이 하나님에게 말했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베 말투가 조금 버릇 없어졌지?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대답하셨어. 요, 너는 지금 내게 버릇 없이 따지듯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네 친구의 잘못 때문이다. 네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서 네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의 버릇 없는 말 때문에 조금 화가 나는구나. 하지만 너보다는 너의 친구들에게 더 많이 화가 난다. 요 세상 모든 일은 다내 계획 안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무와 꽃들 크고 작은 당, 동물들 사람들도 내가 내가 다 만들었어.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너에게 무엇이 좋은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굳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욕은 자기 잘못을 알게 되었지. 하나님께 자기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아파해야 하냐고 따졌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틀렸어 하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 욕은 이제 아주 공손하게 말했던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버릇없이 말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잘못된 말을 한제친구들도 함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와 네 친구를 용서해 주겠다. 욥은 비록 가난하고 심한 병에 걸려 아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사탄의 기대는 이번에도 완전히 빗나갔어. 그후욥은 병이 나아 몸이 건강해졌단다. 온몸에 가득했던 종류들이 깨끗이 사라졌어. 그리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지. 욥의 형제들과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전부 욥에게 돈을 조금씩 주고 갔어. 욥은그 돈으로 양을 사고 소를 샀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은 다시 부자가 되었어. 그 전보다 훨씬 더큰 부자가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더큰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셨거든. 욥은 다시 자녀도 얻었어. 다시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얻었단다. 욥은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었거든